현재 창원선상구에 위치하고 있는 히스테이트 마크로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억 5천이나 붙어있고 전용면적이 25평에 공급면적 33평, 34평 정도 되겠네요. 프리미엄이 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수의 아파트들도 대부분 보시다시피 1억, 1억 천 동일하게 대부분 호가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남 창원 쪽의 아파트 거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마티움시티라고 해서 2020년대에 준공되었고 세대수는 1132세대 그리고 현재 6 0세건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최저거래가는 3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어한 7억 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많은 편인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1월 달에 4억 2천 그리고 34평 c 타입 같은 경우는 최하 거래 금액이 3억 후반 대 최고가는 7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현재 5 34평 b 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 하한가가 3억 중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9억 2천 5 0까지 눈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면서 현재 22년 12월 달에 4 900까지 거래가 되고 현재 매물은 63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엄청나게 다분합니다 다음은 용지아의 파크 인데요 세대수는 1036세대 청수는 28층 성산구 용호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은 2017년도에 현대산업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할것 없이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하한가는 5억에서 시작해서 최고가 11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34평에 11억. 야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 7억. 그리고 2023년 1월에 달 7억이 거래되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래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하죠 3 4평 에이 타의 마찬가지 온만한 곡선으로 시작했습니다 5초반대 시작해서 최고가는 11억 2천 34평 기준에 11억 12억 대단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락하면서 7억 2천 까지 거래가 되고 39평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었지만 은뭐 예전 6억 3천 대부분 거기서 머물다가 끝났는 것으로 보이네요. 34평, 3평 마찬가지 큰 거래는 없었지만은 기본이 치력 됩니다. 그리고 15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는 없습니다. 47평 마찬가지 큰 거래가 없고, 현재 보시다시피 만한 개의, 만한 개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도섬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시뷰가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 마찬가지 4,298세대로 엄청난 세대수고 청수는 3 1 0 2019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위치는 마산하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매물이 17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34평에서 53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실제 2020년부터 어느정도 조용하게 가다가 갑자기 21년도에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5억 2천, 최하가는 2억 8천이었는데요. 딱 2억 8천 대 금액이 좋죠 그하다가야 5억대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다가 다시 급작스럽게 내려옵니다 마산 창원는 이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프리미엄이 붙었는 것도 그렇지만은 마찬가지 19년도부터 금액 상승이 아니라 2 0년도에 급작스럽게 뛰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34평 에이 타임 마찬가지 거래량은 없었지만은 2억 후반대에서 마찬가지 5억대까지 올라가서 현재 내려오고 있고 거래는 3억 중반대까지 되었고요 34평 마찬가지 거래량이 없고 34평 D타입 거래량 없고 45평 마찬가지 3억 후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8억대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 뛰면서 다시 하락해서 4억 7천 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B타입 거래 없고 B타입 마찬가지 3억 후반대에서 시작해서 큰 거래 없이 6억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53평 A타입의 사억중반대 시작해서 최고가는 8억대까지 올라가서 현재 계속해서 5억 선대까지 내려가고 있고 B 타입 마찬가지 거래랑 없고 C 타입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뷰가 워낙 도 좋고 바닷가 옆인데 실제 매매가 173건이 나와있다는 자체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상황들은 엄청나게 충분하다. 물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액에서는 계속해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음은 창원 중동 이니시티 1단지입니다. 1803세대 마찬가지 세대수 좋고 청수도 4 2층으로 아주 높은 평입니다. 그리고 중공은 2019년도에 뭐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의창구 중동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매물은 42건으로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물 나오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수는 25평에서 56평으로 다양하게 지금 평수가 나와있고 예전 최초 금액이 25평인데도 불구하고 3억 중반대네요. 그리고 7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 23년 2월달에 5억대까지 내려왔고요. 저는 비 마찬가지 최초 3억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최고가는 8억대, 8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마찬가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35평 B타입 마찬가지 4억 중반대에서 시작해서 최고가 거의 9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23년 1월달에 7억 초반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마찬가지 35평 A타입 의 4억대 중반대에서 시작해서 9억 후반대까지 올라가서 현재 가시가격은 6억 6천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아, 41평 마찬가지 5억 후반대에서 최고가가 11억대. 야, 이거 뭐 장난이 아니네요. 이쪽 동네도. 그리고 지금 현재 8억 6천에 1월달에 또 거래를 했어요. 47평 마찬가지 6억 초반대 시작을 해서 최고가는 14억. 와, 아이고야. 그리고 지금 10억 2천에 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없고 56평 거래 없고요. 56평 B타입도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두건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마찬가지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현재 매매금액이 6억 중간대인데 대부분 5억 초중반대에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갭투자로 뭐 5억대 거래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지금 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갭 투자 개념에서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면 실제 30% 유찰이 되고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가 없는 상황이면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 마찬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아, 뭐, 용지 못 옆에 위치하고 있는 용지 더샴 레이크 파크 인데요 세대수는 883 세대 청소는 29층 사용성인은 2017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마찬가지 성산구 용호동에 위치하고 있고 용지 못 부근에 대부분 비가좀 많이 좋은 편이고 그 옆으로는 또 마찬가지 창원 광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대부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경남 진해에서 군생활을 한 5년 하다보니까 창원 마산은 어느 정도 좀 다녀서 좀압니다 그리고 창원 자체가 또 계획도시죠. 주변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술집 보나가는 따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문화 수준은 좀 쾌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투기를 많이 했는 것으로 뭐 뉴스에도 나왔고, 현재 보시다시피 확인이 되죠. 25평에서 만4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25평이 4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8억까지 거래가 되고,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44평의 임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는데, 4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다가 11억대까지, 야, 이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7억 3천에. 근자에 또 거래가 되었어요. 3 4평 비타이 마찬가지 5억대에서 시작을 해서 최고가는 11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39평 마찬가지 5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나서 14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뭐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 4평 마찬가지 거래량 거의 없는 편인데 7후반대에서 최고 최고가 17억까지. 그리고 그 위로는 거래량이 없는데 대부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평생 사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도 적게나마 22건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하락해야만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옆에 보시는 용지와 아이파크 마찬가지 동일하고요. 지금 대구나 아니면 창원, 부산 뭐 어디든지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모든 그래프가 우상향을 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아파트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매물이 전혀 없다면 관계없지만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면 은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거래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경남 마산과 창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40에서 50% 그리고 세대수가 2000세대에서 4000세대 가까운 아파트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위치가 좋고 뷰가 좋은 것들 대부분 투기 세력들이 많이 진입을 했다가 빠져나가는 추세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동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은 현재는 프리미엄이 붙어져 있는 아파트들도 호가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은 대부분 내려가지 않을까 프리미엄이 사라지지 않을까 뭐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 특별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산 창원에 아파트 투자를 했던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